여러분 그러면은 이쯤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세례명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네 그러면은 제 세례명은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의 뜻이 뭘까요? 영광! 영광! 아름답다! 어 정답! 제세례명인 글로리아의 뜻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글로리아 하면 딱 생각나는 곳이 있을 수 있죠. 글로리아 성가대 오 성가대 아, 글로리아 성가대요? 네 그러면 우리 성당을 대표하는 글로리아 성가대 또 다가온 성탄과 가장 이름도 잘 어울리는 성가대 이번 성탄제를 위해 멋있는 찬조 공연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럼 글로리아 성가대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글로리아 성가대 다와 주세요! <웃음> 있었죠 네!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이렇게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연습하세요. 그래서 그종미사때 정말 멋진 무대를 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인데요. 이분들한테 부탁드렸더니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이 자리에 로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